요트 캐리어로 떠납니다. 지금 공항 도착해서 체크인 하러 갑니다. 이간대 음식이에요. 좀 잠깐 배고파서 왔습니다. 신용카드요 어. 어. 됐다. 파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음. 음. 아, 할어요 시작하기. 너무 불고. 그러니까. 시작, 시작하기 전에도 기빨린 여행. 어서로이래아노 <웃음> 냠냠. 쏙.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하카타역 토자 신신이라는 라면 가게가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추천 받았어요. 오, 대게. 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지금 신신 라면 집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 5분째 해내고 있습니다 물어보 바로 아는 수인세텐데 아, 도코 데스카 신신이라고 신신? 다니습니다아 <웃음> 신신 찾기 진짜 어렵다 근데 일본 사람한테 말 걸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 오기 전에 자신 있었는데 한번 자신감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드디어 먹으러 왔습니다. 신신 라멘. <웃음> 다들 다들 <웃음> 영상 찍는다고 좀 촬영하는 <웃음> <가리는> 거 열받는다. 이현도 <웃음> 와 진짜 아쉽네. 아와 이거 가지고 이게 안 돼. 이건 뭐야? 음. 와, 또뱅기네찐또뱅기 괜찮았냐, 아, 하이, 하이. 코리아 코리아 유튜브 하이 하이 하이 하아 대박. 아 대박 해봐 해봐 해봐 나 보여줘 인 사인 예 왜? 니 해라 아, 하하하아하하이니아 왜? 두섭다 이제 막. 빨리 빨리. 아, 잠깐만. I'm n o h s You heard t I'm not f o s 새끼 좀뭐인 것이. 야, 저가 너무 같 즉석 미팅이 열렸어요 아하하저무사가요아 무슨 유튜버라고 있는데 그냥 사인을 해줄 줄 몰랐어요. 연예인들은 다 이런 기분일까? 잘했 이제 호텔로 가려고 합니다 호텔이 좀 가까워서 걸어가려고 해요 날씨도 좋아가지고 여기서 체크인을 했는데 그 이름이 같은 호텔 다른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처에 그래서 거기로 이동합니다 지금 아유 너무 무거워요 아니 이거 캐리어만 아니었어도 별로 덥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을텐데 맞아 in t 신발 s last ten d 는이 s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here. I'm g o i n 작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샤워하고 재정비를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부끄럽게 부끄럽게 왜 이래? <웃음> 뭐라고 뭐라고 하셨는데 아, 뭐, 들렸나요? 잘안 들려서요. 아 다행이다. <웃음> 저거야? 동기옷? 네. 그게 장내 다른 거에 비해서. 아닌가? 건물 통째로 다저 건프로 건데 큰가? 그래. <웃음> 작진 않지. 플스도 와. 발음 되게 좋으시네요. <웃음> 당연하죠. 역시. <웃음> <웃음> 지금 정제가 가려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알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편집샵이래요.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편집샵이라고 합니다. 아, 예. Yeah, 어서. So. 신발도 되게 많고 옷도 되게 많고 오, 되게 유니크한 상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와보세요. 이 노래도 저작권 걸릴려. 안 나오는 거 없잖아 그래? 이제 도쿄오테 갑니다 다시 가서 선물 같은 거좀 사고 필요한 거좀 사고 하려고요 <웃음> 어, 다전거도 팔아 <봐라>. 플스 <웃음> 이제 음. 올 때마다 신기한 거 같아 뭔가 하이마트랑 다이소랑 합친 느낌? 지금까지 본것 중에 제일 갖고 싶은 핫 아이템 츄러스를 만들어준대요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을지도 그래 사과 안 해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절대 나오지 뭔데? 예 이거 하면 나오나? 이제 이거 집에 놔두고 낙하스나으로 갈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음! 맛. 럽네 와, 딸기잼 대박. 딸기잼 대박이다. 딸기잼이랑 무슨 크림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시지요. 어, 저희는 이제 배고파서 뭐라도 좀 먹으러 갈것 같아. 이제 저녁 먹으러 출발합니다. 출발, 뽀뽀. 출발! 출발! 출발! 우리나라의 김밥 전국 같은 곳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격을 보시면 되게, 되게 저렴한 편이기는 해요. 와 진짜다. 안녕하세요. <웃음> <예수님> 안세요초라한 <웃음> 나이 저녁. 초라한 <웃음> 태평한... 소저녁이에요. 페노라와 패러라... 스케어? 아, 사람 많네. 정말 좋다. 나카스가 포장마차 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밖에도 이렇게 웨이팅하고 있어요. 이건 일본인가요? 포장만 차못 가서 슬픈 김민기 씨. <웃음> 토리머시기언스리하스석을못 <모식이 왔어요>. 토리. <웃음> 아, <잘하시데. 웃음> 어, 해서 주 하고 있요가 <웃음> 쩔티나, 군많이 하라고 그리고 사장님이 핸드메이드라고 자부하시니까 맛있게 먹어드려 진짜 손으로 만지, 많이 닦거인가에요내 <레, 레> 그래. 손맛이가? 어, 짠데? 우리가 너 맛있는 것만 먹어서 먹을 수 있어 그래 그만나? 못먹나요? 개웃기네 4,000 얼마? 4,000 얼마? 4,000 얼마? 15,000 <웃음> 얼마? 1 0 0 0 얼마? 1 0 0 0 얼마? 아개 내장을 준다 해서 시켰던만 이거 주고요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이거 뭐더라? 이거, 이거. 오징어 젓갈? 젓갈인가 아, 그랬어 오징어 젓갈 시켰던만 이거 주고요 타코 와사비나 김에 싸져서 이렇게 줄줄 알았더만 이거 주고 <웃음> 아진야한 잔만 먹고 나가자. 우리 뭐 저것뭐한번 보면 맛은 있을 수 있잖아. 뭔데스까? 기름 억어리 거면 많다. 예. 1,400에 1 4 0 0 정도 하는 건데 아, 치킨구이라고 치킨 돼거든요 근데 진짜 나뭐한 막 냄새나는 거아니 그래 데좀더리은거 같지 않나? 그냥 똥집 같다 그냥 응. 응. 아우 근데... 나 가깝게 가겠다 아, 아못먹겠 그래서 진짜? 평점을 봤는데 1 음. 2점이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웃음> 막 사람들 다 욕하고 <웃음> 욕하고 이걸 왜안 보고 들어왔을까요? <웃음> 저희는 맞아요. 5만 원 주고 추억을 샀습니다. 그래네? 3. 그래요 1. 아, 에비스 4. 680원. 680원. 680원. 680원. 680원. 680원. 680원. 6 8 0 680원. 6 8요이 680원. 이요0원 680원. 680원. 680원. 6 8에비6의0원 680원. 680원. 6 8 Korea, j a p a 는 e s e s y 거는 e m Tsukidasi, Atsuki. Sakir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 だからヒューマンチャージになってるのよ突き出しがこんなになってるのよこれは本当に安いこれっね四百八十円よそして日本円でこんなないよ五百三十ぐらいでみんな安いよあ今問題が一個違うのかもしれない一人一人あんた読んで終わったらさ 七百八十円七百八円あ百八十円二千三百八十二円ずつれでこちの韓国の活性だし韓国が活性で、し初めてもくそがあるかよ日本のお前あれに従うのダメでしょうそんなもん日本でしょ韓国じゃないよここは日本やろ日本のシステムでお金払わないダメやろあんたたちやここ韓国じゃないとば日本ばジャパンよああるたね<笑> 고고 때, 하세요 이길 때, 이길 때, 이길 때, 게길 때, 이길 때, 이길 때, 이길 이길 때, 이길 이이게 이길 이게 이길 이게 때, 이길 때, 이길 때, 이길 때, 이길 때, 이길 때, 이길 때, 이길 이길 때, 이길 때, 이길 때, 이길 때, 이길 때, 이길 때, 이길 에 이길 때, 이길 때, 이길 때, 이길 때, 姉ちゃん、こっち来なさい。お客さん駄目しゃったらああ違いますよ。そんなことはない。全然そんなことじゃないです。あお前。わかったら、お前ら。勉強してこない。日本に。円安やろ、そして今。円が安いやろ。わわわわわあわでわあってこごちゃごちゃ、ごちゃ、ごちゃ、せんでくるろ。お前らこの。あそうですね、観光地。飲み屋ばっかり。オール飲み屋。<笑> 中洲中洲の中洲そうですね焼き鳥とかはい中洲私飲みは私私そうだけどって俺学生のわからないだろこた俺学生のこの人たちねね日本の方々に 이거 하나, 하나, 받는 거가 원래는 맞아요. 근데, 안달라, 고 나, 면일 이만, 이만, 이만, 이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 이만, 이만, 이만, 만이 이만, 만 이만, 이 근데 비싸요. 500엔 정도 하긴 하는데 킨도 모르고 사장님 여기 혼자 하시고 하셔서 저희도 솔직히 지금 어차피 저희도 몰랐다가 지금 이거 780엔 보고 지금 저희도 좀 놀라긴 했는데 어떻게냐 아뭐 가시면서 가야하나 저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일본 사람은 안 받고 한국 사람은 받는 건 아니라서 <웃음> <웃음> 이가게가 비싼 가격은, 이 가격은, 이 가격은, 이 가격은, 이가격이 가격은, 이가이 가격은, 이 가격은, 이 가격은, 이가격이 가격은, 이 가격은, 이 가격은, 이 가격은, 이 가격은, 이가이가이가격な이 가격은, 이가격이 가격은, 이 가격은, 이 가격은, 이이 그냥 조용히 동영상 같은 거 그냥 찍으시고 그냥 지불은 하시고 동영상 이런 모습을 찍으해는 그래, 그래, 아아니 그래 하시지이 레스토랑 섞거 레스토랑 약간은 쑥쑥 떠나니까, 그래 어, 그러면 <웃음> 그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조용 해, 조용해뚝고라마이네마 아 첫날부터 진짜 무슨 무슨 아. 상황이 좋은 상황과 <웃음> 나쁜 상황이 이렇게 있었네. 십만 네. 아. 원이 돈이 나올 줄이야. 어, 좋아. 여기는 차랑 오토바이를 타고. 오버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뺑뺑 들면서 소리 지르고 오!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저렇게 크게 소리 내고 창문 다 열어놓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돌다 보니 또동키호테 앞에 왔어요 돈키호테 돈키호테 돈키호테 돈키호테 아직 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아 <웃음> 피가 끌어오른다 그냥. 피가 오랜만에. 끌어올라. 오랜만에 피가. 줄머기 막 불타? 어. 그래 난또 노인 공격 공격이래. 노인 공격 확실하게 하니까. <웃음> 노인 공격 확실하게 하니까. 내가 네. 봐줘야지. 빵을 아, 사러 왔습니다. 빵. 지금 이 놀램을 빵으로도 달야될것 같거든요. 피자빵인가요? 피자빵은 좀별론데 아까 그 딸기빵 진짜 어. 맛있었는데. 아, 그, 우리가 너 배고프게 먹었을 거야. 아, <웃음> 야, 그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거, 아, 이름있지않거 대박. 이 라면 꼬자 이거, 이거, 있는 라면 이거, 이거, 이거, 도거 이거, 거거거